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희입니다 저는 사실 한동안 롤을 접었었죠 그 이유는 롤에서 제주 캐릭터인 타릭스킨이 안나와서요 아마 저처럼 주로 쓰는 캐릭터가 비주류인 사람들한테는 롤 운영자들한테 매우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안 써도 내 새끼도 예뻐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디프라는 말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자식같은 캐릭터 제가 예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얘도 오른만큼 스킨보급업계로 아주 유명하죠? 바로 아우렐리온 소리입니다. 이런 기본 내용의 웅장함을 탑재한 캐릭터는 롤에서 몇 없는데, 이렇게 웅장한 녀석에게 웅장함을 더하기 위해 오늘의 스킨 컨셉도 웅장함이란 단어를 빼면 시체인 컨셉으로 가져왔습니다. 만약 아우솔에게 암흑별 스킨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지갑을 열어서 돈을 바칠 건가요? 그런 행복해로를를 불태우는 당신을 위한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스케치입니다. 암흑의 배율 컨셉에 충실하게 제가 따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이 지저분해도 이해주세요. 제가 그림을 잡은 지좀 됐거든요. 작업의 시작은 역시 기본 회로를 만들어야죠. 배터리, 스위치, 충전 다자 전압을 올려주는 DC컨버터까지 연결해주고 먼저 바닥에 배경 효과로 쓸 라인형 LED를 깔아줍니다. 이번 배경 컨셉은 성운입니다. 우주를 다루는 아우설에게 어울릴만한 효과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바닥이 전부 빛으로 메워질 만큼 LED를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바닥 LED가 연결되면 아웃솔도 빛날 수 있게 버팀목이 되는 아크릴 튜브를 가로질러 전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튜브 양쪽에 미리 만든 뼈대와 바닥을 연결해 본체를 공중에 띄워줍니다. 그럼 아웃솔도 때깔나게 빛나려면 LED를 붙여야겠죠. 먼저 빛이 날 부분은 등, 머리와 머리카락, 가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입니다. 빛날 부위가 되게 많죠. 그 뜻은 LED를 여기저기 작살나게 붙여야 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리고 암흑의 별의 컨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암흑별을 만들려면 상당히 밝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흑별이 들어갈 손, 머리, 가슴은 LED 세개의 각별이 주의야 합니다. 자 그럼 LED 부착까지 끝났으면 비퍼짐을 조절하기 위해 LED가 들어가는 부분 전부에 글루건을 한번 발라 눈에 불쾌감을 때려박는 포인트 라이트들을 아주 은은하게 글루밍 라이트로 바꿔줍니다. LED 작업도 다 끝났겠다. 이제 아우솔에 맞는 체형을 만들어줘야죠. 예전에 폭풍형 아우솔 만들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솔이 인게임에서 도롱뇽처럼 짤뚱하게 나온게 아우솔의 위험이 떨어지게 보여서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좀더 꼬리를 더 길게 머리 크기는 약간 줄여서 딱 이게 용의 비율이다 싶은 황금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몸매 만들어보겠다고 붙여놓은 새까만 클레이덩어리에 제대로 된 몸체 색감이 나올 수 있도록 피부를 발라야겠죠. 일단 베이스 색은 어두운 보라 계열로 꼬리부터 복까지 전부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피부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암흑 별이 들어가는 부위, 머리와 가슴은 빛을 적당히 반사시키기 좋게 밝은 계열의 핫핑크로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체와 같은 색상으로 풍성한 꼬리털과 약간 앙증맞은 듯하게 작은 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니 예쁘게 만들어준다면서 너무 대충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마세요 서부터도색이란 양념이 들어가면 확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아크릴 잉크가 블링블링한 색감이 나는 아주 신기한게 들어와서 아우솔 몸체에서 마치 은하수 같은 광택과 빛깔을 내는데 아주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몸에 붙은 파라이 갱이청으로 보이는 게 마치 자잘한 별 같은 게 매우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서 이왕 도색한 김에 LED 부분도 살짝 도색해 줍니다. 그럼 이제 상세한 디테일을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차적으로 대략 턱이 들어갈 부분에 클레이를 붙이고 바위 같은 모양의 조각을 만들어서 턱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와야 하냐면 바위 질감의 수염이 나오도록 덕지덕지 붙이는 거죠. 그리고 바위 수염이 다으면 얼굴도 만들어 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암흑별 모데카이저를 많이 참고했는데 왕관이나 투구의 형태가 떠오도록 금속 파츠를 붙여서 용 머리 형태를 가진 모데카이저가 생각이 나도록 머리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원래 이런 기존의 컨셉을 참고할 때는 항상 일순위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패턴 일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걸 새롭게 만든 다음에 너무 귀찮잖아요. 이제 머리도 얼추했으니 발을 할 차례입니다. 맨 처음은 손부터 만들어냈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는 갑옷 같은 형태의 발톱을 붙여서 약간 위협적으로 보이게 포인트를 주고 팔뚝에는 금색 보호대를 둘러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머리랑 팔에만 장식품이 있으면 허전하니까 어깨 전체를 가로지르는 갑옷도 만들어주도록 하죠. 처음은 삼각근 모양이 맞게 갑옷을 만들어 붙이고 이어서 등 뒤로 한줄 장식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슴 쪽을 기준으로 마치 갈비뼈 같은 형태의 바위 조각을 붙이는데 어깨를 넘어가기 전 부분까지 바위를 붙이다가 아까 등뒤 장식과 비슷한 양쪽 어깨를 가로질러서 앞 부분도 장식을 둘러줍니다. 화려한 상체를 한다는 게 다리는 아주 간소한 포인트를 줄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아 형태의 바위 조각을 여러 개 붙여 완벽한 절제미를 보여줍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는 겸 갑옷이나 장식 부분들을 도색해 보도록 하죠. 갑옷과 장식에 사용할 컬러는 티타늄 골드로 노란빛이 덜한 금색으로 은은한 포인트를 주기엔 나아주셨죠. 도색이 끝나면 머리카락과 등을 해줄 건데요. 아까 LED가 붙어 있는 부분에 탈지 면을 붙여서 마치 흔들리는 성 같은 느낌으로 다듬어 주는데요. 이게 탈지 면의 빛이 너무 빽빽하면 내부의 빛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희미 실에서 수정리하 듯이 도구로 잘 정리해 빛이 잘 새어 나오도록 정리해 줍니다. 성운의 형태가 잡히면 이제 도색을 해주는데요. 가장 밝게 빛날 부분은 먼저 노란색으로 칠하고 점점 불타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빠지다가 끄트머리 쯤에서 핫핑크, 보라색 순서로 칠하기만 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보던 암흑별 특유의 성운과 같은 빛깔이 나옵니다. 지금 이 도색 방법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잊지 말고 잘 써먹어야죠. 그건 그렇고 목 라인의 여백이 많아서 밋밋하니까 바위 같은 질감의 각각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할때 약간 깨진 듯한 디테일도 도구로 묘사해 주면 아주 쉽게 바위 같은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위 모양 을 잡는게 어렵다면 이런 흠집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이제 성운을 주변으로 날카로운 장식들을 달아줄 것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흑별 초각서 나 카직스 같은 좀더 날카롭고 위협적인 디자인의 몬스터 형태의 캐릭터를 참고했습니다. 암흑의 별이 코즈미 코러스러운 컨셉인 만큼 이런 위협적인 디자인도 들어가야 좀더 아우솔이 암흑별을 동화된 느낌이 나는 게 좋잖아요. 목 위쪽으로는 좀더 추가 장식을 덧붙이는 것으로 모델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암흑 없는 몸체는 별자리를 콕콕 찍어서 남은 여백도 하나의 우주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해주면 우선 캐릭터 모델링은 95% 완성입니다. 왜 95%라는 애매한 완성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까 대강 만들어놓고 방치해놨던 배경을 완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LED가 안 들어가는 바닥 전부는 클레이로 간단히 덮어주고요 오늘의 시용군 모델링 페이스트입니다. 저번 고어마가라 영상 ...에서 섰지만, 이만큼 바위 디오라마에 질감을 내는데 아주 기막힌 게 없죠 미리 깎아 붙여서 뾰족하게 솟아난 우드락 덩어리에 이렇게 붓질이 과하게 남도록 표면에 발라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바닥에 서문들을 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LED로 빛날 부분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 3D펜으로 도넛 모양의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우선 높이를 늘리기 위해 아치형 프레임을 여러 개 세우고 이 아치들을 하나씩 이어주면서 입시적으로 만들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성운을 붙이기 전에 바위들은 전부 어두운 색으로 칠해 말 그대로 바위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고요 이제 아까 만든 프레임 위에 탈지면과 솜을 붙여서 성운을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비워둔 이유는 마치 차원 포털처럼 보이게 하려고 따로 공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에어브러시로 도색할 때 안쪽 가장자리는 특히 까맣게 칠해서 성운 저편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내줍니다 이제 마지막 화령점정을 찍을 때입니다 암흑개별 스킨에 암흑개 별이 없을 수가 없죠. 예전에 암흑개 별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룬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암흑개별 2.0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처음은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3D펜으로 기초틀을 만들고, 원래는 여기에서 바로 도색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여기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선광이 나온 부분에 솜을 붙여서 좀더 입체적인 형태가 갖춰지도록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솜의 흐름이 반드시 나선형을 그리도록 잘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빙빙 돌렸을 때 느낌이 자연스럽다 싶으면 형태가 잘 나온 겁니다. 다 붙인 다음에는 아까 등에서 나오는 서운을 했던 방법, 동일하게 색깔 순서에 유의하면서 차례대로 도색해 암흑별의 색과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걸 필요한 부분에 각각 집어넣어야겠죠. 핵심 부분인 만큼 LED가 들어가는 위치에 글루건으로 잘 고정해준 다음 암흑별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검은구체를 가운데에 부착합니다. 이러면 빛은 옆으로만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아는 그 암흑의 별 모양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암흑별이 들어갈 위치에 똑같은 방법으로 부착만해주면 모든 작업은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저의 작품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저의 인장까지 새겨주면 암흑의 별 아우렐리온 솔 완성입니다. 신의 작품, 암흑개별 아울라일리온솔 완성입니다. 예전부터 암흑개별 스킨이 나온다면 아우솔만큼은 꼭 나아졌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원래 스토리에서도 별을 다루는 용이나우솔만큼이암흑개별 컨셉이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만든 암흑개별보다더 향상된 기술로 최대한 게임에서 나온 분위기에 더 가깝게 여러가지 개조해봤습니다. 혹시 또 언젠가 암흑개별 캐릭터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작품보다 더암흑개별과 똑같은 느낌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더 깊게 연구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의 와디프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역시 비주류 캐릭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이런 캐릭터들도 제발 스킨 많이 나왔으면 안해요 하지만 이 시리즈를 저 혼자의 힘으로 이어나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재미있거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의 컨셉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별수호자 오른 같은 컨셉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창조가 매우 파격적이어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와디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캐릭터의 멀티버스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